어리 싸움에서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태권도 이점자 아! 아! 아! 아! 아! 자, 여기까지! 혹시 지금 하면서 2,3라운드 중간 룰을 개정 필요한 사람? 한게 없다고! <웃음> 한게 없어요! <웃음> 자그 다음에 긴급 룰 개정 태권도는 2라운드에 넘어지는 게 마이너스 2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루즈 한 시간이 너무 깁니다 네. 그러면 바로 네. 1점씩 차감이 될 거예요 네. 근데... 머리... 근데... 버리수하면 근데... 그게 좀 혹은... 몰라요 <웃음> 그런거 몰라요 루즈하게 진행되면 감점 1점씩 들어갑니다 네. 아시겠죠? 네 알겠습니다 태권도 대 복싱, 복싱 대 태권도. 지금 시작합니다. 자, 1라운드 바로 들어가 들어갔습니다. 응. 자, 1라운드, 응. 파이트. 3대는 나이가. 유전 마이너스. 자, 이라운드. 아, 자, 이라운드. 시작. 자, 이쪽 경과. 블랙블랙블랙 자자 자 밤도 자자 계속 갑니다 도 계속 밤니다속 밤도 계속 밤도 계속 밤도 계속 밤도 망 가버려 잡고 있으면 속밤불 계속 밤 자, 자속 밤도 계속 밤자 계속 밤 자, 계속 밤도 계속 밤도 계속 밤도 계속 밤도 계속 밤도 4속 밤도 계속 밤도 계속 속행 자 3초 없어 없어 없어 아.. 아.. 아.. 아.. 뭐지? 너는 아. 어디? 아. 아, 괜아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와, 미쳤다. 동의괜찮 아, 저 저는 지금 이거 움직이는 거는 아픈데 어이. 뭐... 아, 안부숴스안부숴안 부숴스네. 청... 안안 아, 안부숴랐는 거. 아, 아 눈안아숴스신기하 그래서 음. 보호대를 타면 는지 근육. 여기까지는 좀. 안 부숴스네. 보호대 쳤어야지. 아좀괜찮 네, 보호대 쳤어야지. 음. 그러니까 이게... 그럼 주목을 못 내는데. 그래도. 이따가 팔안쳐요 파이지 요만큼 고소해 붙자야래동립이 많이 벗어난다고. 그렇지. 나는 괜찮은데 독립이 많이 벗다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근데> 이게 이게 이제... <웃음> 네. 네. 하려면 진짜 아예 풀 세팅 다, 해야 다 하고 해야 돼 진짜 허벅지까지 어. 다 모두 자고 어떻게든 막 어. 그렇게 해야지.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도 이게 우려했던 그냥... 부분이 딱걸렸네 1라운드 때는 내가 또 손을 폈잖아 입으로. 막복싱 했는데 2라운드는 또게인 파이트로 갔지. 막고 아, 그래. 치려고 이제. 아. 나오는 거 보면서 쳤거든. 맞으면서 갔는데 와. 아,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. 아, 나도 와. 와 진짜 긴장되더라. 너는 모르겠지만. 아 어, 진짜 재밌었어요. 어. 끝까지 했으면 진짜 재밌었어요. 진짜 재밌어. 오늘 이제 태권도를 해 봤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뭐 이게 안 됐다. 뭐 요게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되더라. 뭐 어떤 게 이제 탑동레 선수가 이제 오른발 잡이라서 저는 이거만 한 마주고 붙어서 챌락했는데 처음에 거리 싸움 하니까 앞발이 너무 좋은 거. 음. 앞발, 앞발이 탁 타고도 막 갑자기 돌려차고 뭐 혼자 치료를 하는 거야. 어... <웃음> 그래가지고 나 졌다 쳐내려고 하는데 졌다. 어... 붙으면 쳐넘어지지. 어... 할게 나 일정도 못 탔다 그래. 학교 아, 쪽이다 어... 나는 이제 백신 못한다. 체육관도못 어... 아, 차린다. 어... 눈사도 물어보겠어 너를. 어... 그래도 동기가 타다닥 맞아주는 거야 이런데. 그때부터 어... 아, 됐다. 그래도 이대로, 어... <웃음> 이대로만 가자. 어, 흔히 뭐 족발 족성이 네. 막 이렇게 하는데 네.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족발 은 네. <웃음> 진짜 나봉. <웃음> <웃음> 진짜 맛있게 때리네. 와, <웃음> 아, 진짜 내가 내가 먹은 족발이 제일 맛있다. <웃음> 아, 진짜 맛있다.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역시 태권도 족발은 최고다. 맛있어 보상인데. 너무 맛있게 때렸 <웃음> 어, 조금 전에 해 봤는데 뭐 후기. 어, 그렇죠. 저는 이제 견제 해 보니까 어, 이거 할 만하겠다 음. 했어요. 근데 2라운드 이제 뭔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. 음. 네. 그러더니 갑자기 막우는 거야. 붙었는데 다다다다닥. 그때 4점 들어왔죠? 음. 3점? 3점! 아 3점 어, 그래서 그거 딱 맞고 나서 계속 뒤로 빠지는데 이게 조여오니까 이제 저는 엄청 압박감이 음. 장난 아니었어요 아 근데, 근데 이거 붙었을 때 내가 분명히 블랙이라고 했거든? 야 네. 빠질려고 하는데 너또 계속 치더아 저도 들었어요 저 들었는데 야. 계속 때리는 거였 어? 계속 제가... 때리는 거야 너 이... 나가 어? 쬐? 아니 그러니까 왜, 왜 계속 때렸냐고요? 뭐 들었습니까? 아니 그 블랙이 또그 블랙이 아니에요 아예 블랙 아, 네. 블랙이 원래 뛰고 바로 시작을 할수 있어요 저희는 아 그래 그 얘기 안 해주고 아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어, 이 아, 몰랐구나 이씨 대박 공부 좀 하자 몰와니 방금 어. 연기 지렸어아 아, 그래 아. 몰랐구나 아이 재밌는 거를 또 다음번 에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네, 네 기회가 된다면 복싱하고 제가 발 빨짝 이제 진짜요 저도 복싱 한 번도 안 배워봤는데 난 잘했다 어릴 때 검은테 잘하면 이 서로 종목 바꿔서 대결도 예, 예. 한번 해 보고 지금 주짓수가 기다리고 있어요. 주짓수가. 이바 예, 이바람 선수. 저습니다 주짓수 대태권도어떤 제가 쓰러 한 번에 보내는 거 아니면 프린트 따기는 다 아, 이번에는 쓰러지면서 쳐들. 주짓수는 쓰러지면서 아, 라운드 가니까. 저 주짓수대 복싱. 저는 근데 어, 그 그런 핸를 빠져 나올 수 있을까? 음. 네, 넘어, 저는 넘어졌잖아요. 아 나와라 하면서 또또또 또, 또, 또, 또, 근본 없이 네, 예, 예. 심을 <웃음> 심을 어. 제가 그걸 실제는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오늘 이세기 매치 복싱 대 태권도 태권도 대 복싱은 정상급 선수들끼리 이종간의 대결을 하다 보면 역시 결국 남는 거는 없다. 부상과 아픔만이 남을 뿐이다. 어, 여러분들은 어, 절대 맞아보지 마시고 이거 보는 걸로 네,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맞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. 이번 대결도 대박이야오랜하니니다감사니다니다 네. 싸움의 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고또찾아뵙겠습니다감니다 안녕하세요, 싸움 합벽다감입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오늘 하체 운동을 하러 감사장에왔습니다몸 운동 관리 잘해서 더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게요. 니이팅